네. 근데 왜 글씨를 쓰면? 네. 예제보다 더 글씨가 클까요? 가로 너비가. 가로 너비가요? 아, 저는 이거 글씨 <웃음> 요거를 해놨어요. 아. 자간이라고 하는 거를 좁혀놨어요. 얘는 좁피라 얘기도 따로 없는데 좁혀져 있네요. 마이너스 20이네요. 이게 자간이고 이게 글씨 크기 그 옆에 오토라고 되어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100% 100% 있으시죠? 100% 100% 요거는 지금 보시는 글씨가 100%의 크기예요. 저는 이 밑에 있는 글씨는 50 픽셀에 그 줄간이 마이너스 50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100%는 이 글씨를 기점으로 얘를 100%로 보고 높이를 좀더 키울게 라고 하는게 이렇게 올라가는거고 마찬가지로 글씨 좀더 넓덕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시면은 수정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는게 좋은데 가끔 글씨 조금 길게 표현하고 싶을 때있으실거예요 그때 쓰시면 됩니다